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남도미량시 무한면 가래로에 있는 세계 최대 와불상을 찾아 왔습니다 세계 최대 와불상의 길이는 자대가 120m 불상의 길이는 98m 그 높이가 무려 21m 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와불상입니다. 바로 영산 청사의 와불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